인간의 심리에도 관성이 있다. 욕심이라는 관성의타성이 붙은 것이다. 욕심이 너무 과하다. 남들이 어찌 살던 간에 자신이라는 존재가 굶지 않는 것에 만족하라. 그리고 여유있게 게임을 하라. 누가 멀어든 우리는 배부른 욕심구러기들이며 그 거만함과 무력이 하늘을 찌르고도 남는다. 저의 지난 1년간의 주식과 같이 했던 고뇌의 순간을 되돌아 봅니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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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주주 보유주식이 40% 이상인 종목을 선택했습니다. 젊은 대주주는 회사가 조금만 잘못되어도 돈갖고 튀고 회계조작하고 간방가서 몇년 썩으면 수백억 버니까요.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니지만 되도록 위험은 크지요. 나이가 젊으니 간방에서 몇년 썩어도 되니까요. 세번째는 3년 이상 배당주는 주식을 선택했습니다. 이유는 회계나 장부조작이 많으나 주식을 배당한다는 것은 적어도 3년 이상 배당한 회사는 매년 흑자내는 회사고 개미들에게 돈을 준다는 것은 그만큼 경영이 투명하단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흑심있는 대주주는 절대 개미들에게 배당을 절대 안해줍니다. 그 돈이 있으면 어떻게든 본인 호주머니로만 넣을 생각만 할 것입니다. 배당 없고 주가만 높고 그런 주식은 절대 장기 투자하시면 안됩니다. 네번째는 말에 하나 회사가 망할 수도 있으니 부동산 등 자산이 엄청 많은 회사입니다. 청산을 하더라도 최소한 돈을 챙길 수 있는 회사, 이런 회사에 투자를 했습니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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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기업에서 앞날 총망 받는 젊은이의 인생이 결국 주식이라는 것에 무너져 버린다면 너무 큰 과장일까요? 일주일 뒤 이사갈 마음에 매일 들떠있는 와이프를 보는 시간이요. 며칠 동안 죽기보다 싫었습니다. 반대매매도 제때 나가지 못해 증권사에서 결손계좌 속친 깡통계좌라고 돈 메꾸라고 합니다. 회사 생활도 안 되고 너무나 이 회사에 대한 증오감에 퇴근 후에 회사까지 찾아갔으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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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도 아무것도 모르는 집사람은 편히 해줘야지라는 생각으로 동네 삼겹살집에 가서 2인분 시켰습니다. 소주한병과 더불어 공기밥 두개까지 시킨 게 3만원이더군요. 와이프는 오늘따라 고기가 맛있다며 자기야 1인분만 더 먹어도 돼 했습니다. 정말 눈물이 핑 돌더군요. 며칠 동안 남편이란 작자는 전세보증금을 포함하여 5천만원이 넘는 돈을 날렸는데 삼겹살 1인분 더 먹겠다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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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자서 드네요 보네요. 제발 내가 10년 20년 뒤에 일주일 동안 겪었던 이런 악몽이 삶의 전체가 아닌 스쳐가는 에피소드이기를 간절히 빌어봅니다. 이주식으로 너무나 많은 재산상의 손실을 보신 주진님들 님들의 마음 또한 저 마음과 다를 바가 뭐가 있겠나요. 내일은 와이프한테 이야기할렵니다. 정말이지 와이프가 이혼이라도 하자고 하면 해줄겁니다. 또다시 지긋지긋한 원룸 월세 생활로 돌아가야 하는 와이프도 지겨울테니까요. 태어나서 처음으로 누구를 이렇게 죽이도록 이어져 보기는 참이네요.